주룩들지 말고 하면 주룩들지 주룩 들지 말... 말고 주룩들지 말고 주룩들지 주룩 말고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이게 어디, 이게, 이게 어디 제가 공연장 가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좋다 아주 그냥 멋진 놈은 진짜 멋지다 <웃음> 자. 뿔 네, 위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네. 엑시트 여러분들은, 보기가 한발못 잡고, 한발못어요 자, 자 해주세요한 네. 번쯤 넘어지는 인물이라고. 가장 마저 호깨미. 보는 것도 이들 세계 경험인 거야 <웃음> <웃음> 다 같이 구멍난 주머니는 꿈에 면 되고 바다은바 지랄 때려 달라 이이 우리 have 지금 나야나 금영예래방에8 8오7 4펜딩예래방의4 8, 8 4이 아야 야, 야 이, 여러분 많이 부탁해요 고답. 유튜브 아, 한 번쯤 넘어지는 인생이라고 내가 마저 못겠니 <목> 이 날이 에 실패 한번 해보는 우주로 볼 꿀찍고 우리 한번 해보는 거야 다같이 초록들기 말고 초록들기 말고. 말고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멋진 놈빛로피은거 초록들지 말고 초록들기 말고. 말고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Much s o know, you! Yeah.